저희는 오지입니다, 오지. 도로가 조금씩 중간중간만 괜찮고요. 그 외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. 앞에는 중국차고요. 지금 이 야간 로드, 죽음의 도로, 야간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너무 오다가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길이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. 아휴 니들 왜그러냐 지금 나도 바쁘다 예? 비켜줘라 갈게 나 음. 앞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만 보입니다. 그래도 지금 이 정도 도로면은 어우, 양반이에요. 이 정도 도로는 진짜 양반입니다. 이거 발견 안 했으면 사고 났어요 타이어 터졌어